서가모니 부처님 이대한 생의 새뼈를 우러러 보았을 때 왕자 마음은 찬란히 빛났다. 그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고행이었다. 부처님 스스로가 과거의 어떠한 수행자도 현재의 어떠한 고행자도 또 미래의 어떠한 출가자도 이보다 더한 고행을 한 자는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세상에서 보기드문 격한 고행이었다. 그러나 이 고잉도 왕자가 구하는 것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왕자는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닦아왔던 이 고잉을 미련 없이 던져 버렸다. 나일란자나 강에서 몸에 쌓였던 때를 씻낸 뒤에 수자타라는 아가씨에게서 우유죽을 받아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때 지금까지 왕자와 함께 같은 숲속에서 고행해왔던 출가자들은 왕자가 타락했다고 여기고서 그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제 이 세상 천지에 왕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조용히 나무 밑에 자리 잡고 앉아 목숨을 골고 제후 사유에 들어갔다. 피가 마르고 살이 찢기고 뼈가 썩을지언정 나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이 자리를 뜨지 않을지라. 왕자는 이렇게 굳게 결심하였다. 그날 왕자의 마음에는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저절한 전투가 벌어졌다. 흐트러진 마음, 들뜬 마음, 검은 마음의 그림자, 추한 생각의 모습, 이런 온갖 것들이 악마의 군대처럼 총공세를 펼치며 공격해왔다. 왕자는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그것들을 찾아내어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야말로 피가 튀고 살이 벗겨지며 뼈가 부서지는 악전 고투였다. 그러나 그 싸움도 끝이 나고 동틀 무렵 반짝이는 새뼈를 우러러 보았을 때 왕자의 마음은 찬란히 빛났다. 깨달음을 열어 부처가 된 것이다. 왕자가 35세 되던 해 12월 8일의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때부터 왕자는 불타 무상각자 열래 서가모니 석존 세존 등의 여러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